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계단 타일이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2개, 미니 투룸 2개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은 아주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2개, 미니 투룸 2개가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에는 예쁜 타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세도와큰 미니 투룸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 역시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에는 에어컨 실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입니다. 멀리 중앙교회가 보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는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 바닥 벽면 모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원농건물 다가우주택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9-34번지 거래형태 매매입니다. 대지면적은 2 1 5 5제곱미터 65폐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3 3 5 0 2제곱미터 107폐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구조는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부 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동수는 한동이며 총층수는 4층입니다. 입주가능일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구성은 원룸 5개, 미니투룸 4개, 정투룸 1개, 총방은 11개이며 화장실은 10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2월 10일입니다. 주차대수는 7대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정투룸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 매매금액은 5억 7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